어쩌라고? 마늘! <웃음> 잘되고 있습니다 마늘 처음 지어보는 건데 깨잖아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어요 다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용접용 장갑 용접용 장업복 이렇게 장화까지 완전 무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름이 일로 와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아, 드롭입니다 자, 저쪽 위쪽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다 드롭입니다 저 위로 빼하게다 드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를 오늘 따갖고 장모님 좀 보내드리고 저희도 좀맞좀 좀 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리지방은 벌써 다 따서 막장아치도 담그고 한것 같은데 여주는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웃음> 확실히게 내가 보니까 한, 한 3주 이상 늦는 것 같아요 자 두루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가격장갑이 좋은게 뭐 이렇게 잡았대요안 찔려 꼭 이런거 끼고 하세요 자, 소리 집중! 오케이 아, 소리 경쾌합니다 아참, 두릅을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따고 나서 이제 배 줘야 또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배면 안 돼요. 왜냐, 여기 보면 또 올라오고 있죠. 보시죠. 이 얘네들이 원래 짱아시형이에요. 두릅은 이제 데쳐서 먹는 정도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까지 따고 그 다음에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키가 너무 크면 잘라줘도 돼요. 어떤 분은 아까워서 안 잘라주시는데 그냥 잘라도 돼요. 자르면 옆에서 또 올라오거나 이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아셨죠? 오우. 등산해요 오늘? 네, 오늘 등산하는 날입니다. 어이구. 자, 1차 수확물입니다. 이게 아직 덜핀 것도 좀 있네. 다핀게 아니네. 가방이 작으니까, 소코리가 아니, 눌려갖고 이게 막 깨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리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우와. 자, 여기 땄습니다. <웃음> 아이 제법 펴져, 이거. 제법 싫어하죠, 이런 것들은. 다 끊어지나 봐봐. 가방이 눌려갖고, 아이고. 아유, 두껍, 두껍다, 이런 거. 어후. 자, 들어. 와우! 일사수 받겠습니다. 자, 조금 더따봅시다 졸업채취가 끝났습니다. 우리 정원에심은 홍도와 요새 꽃이 피고 있죠 요게 이제 첫순이고요 저희도 작년에는 첫순만 따서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 몰랐는데 이제 옆에서 또겨순이 올라온답니다. 길게 길게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는 안 올라오는데 겨순이또 올라오는데 그걸 따서 나중에 장아찌 담그는 것까지 제가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예쁜 거는 장모님 보내드리고 못생긴 거는 제가 좀 데쳐서 같이 좀 먹고 그리고 앞집에 좀 불편하신 어머님네 있죠? 거기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새집이 나눠먹기에는 그냥 맛만 보는 정도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찬란님 지금 뭐해요? 앞집 어머님네 부릅좀 나눠먹으려고요 음... 오징어 두 마리 도로 세차 갖고 초장하고 드시라고 초장은 음. 있으실거고 도룩을 많이 못들여서 죄송하네 장모님네도 드려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또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아, 다섯집이 지금 줄을 서있어서 일단 이만큼 예, 맛만 보시라고 갑니다 준순아 갔다올게 준순아 갔다올게 갈게 <웃음> 어머니 따뜻세요안하 뭐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아이하야좋안두요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두안이 좋아. 작년에 엉망이더니 어. 올해 두룹이 좋아. 작년에 요만했거든요 근데 올 해요? 이 이거 네떻거 어떻게 해요? 거하고 우리 먹을 거나지 그리고 거기오징어아게해오징어요거어쳐갖고요거어고초요고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요이바어제게 해요? 이거 어요 이거 바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 이거 어거어떻 이거 리라이제맞아요 아이고, 두릅 좋네. 그 두릅, 그 바때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먹지 뭐. 응. <웃음> 꿀에 잡티 있는 거잘 깠다. 네. 아버지, 응. 내가 손질 다 해갖고, 다한 거야.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아... 오이차 이제 냄새 맡아? 우리 김이 상 거. 도기 들었습니까? 아 안전한데? 아, 괜찮대. 아.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저희는 막걸리를 응. 위에 투명한 부분을 먹습니다. 안 흔들어 먹어요. 위에 맑은 부분만.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동동두죠 동동두. 응. 자 오늘 두릅. 이제 저희 밭에서 야생으로 자란 두릅. 그다음에 이제 저희 밭에서 자란 쪽파로 해서 파전. 요거 이제 요거는 냉동 오징어, 오징어 숙회. <웃음> 이렇게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든든하고, 짠! 짠! 오늘 고생했슈. 아, 아, 음. 아, 아, 여러분들 귀찮으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음. 아, 조금 맛있다. 음. 스 쇼쇼. 음. 음. 괜찮지? 응와향끝내준다 음. 40초가 맞는 거 같아. 응 음. 이게 뭐 밭에서 기르거나 뭐 약주고 기는게 아니라 진짜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 거예요. 어떤 비료 뭐뭐 거름 이런 거 정말 저희가 일주 신경 쓰지 않은 음. 순수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자란 그런 드럼입니다. 아나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뭐. <웃음> <웃음> 유튜브들 해보는 고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아 <웃음> 응?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이건 이제 내일 또 장모님 보내드리면 엄청 좋아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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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다. 지금 맛있냐? <목소리>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룹 시즌에 와서. 이렇게 두릅과 함께 여러가지 찌짐하고 오징어 숙회하고 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그 귀촌을 막연하게 상상만 하시는 분들 그 너무 좋은 집 이런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집 이런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짜 내몸 누일 것만 있으면 누여서 내 주변 내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귀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그닥TV였습니다. 응.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주로 오세요. 여주로 오세요. 한글자막 <목소리> by <목소리>